저는 유튜브로만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고 있는 정열의 가업승계 채널 운영자 정선희입니다두 번째 조회수 늘리기는 바로 관련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묶어서 하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영상을 볼때 우측에 나오는 그 관련 동영상에 추천 동영상이 같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관련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은 검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런 영상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 1000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검색만 갖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번째로 노려야 될게 관련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입니다 자, 제가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까 검색 첫 번째 초보자는 무조건 검색이에요. 검색에서 상의 노출을 되려면 스몰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를 잡아라. 세부적인 키워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출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관련 동영상 누군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으면 우측에 다음 동영상이라는 게 떠요. 다음 동영상은 이 영상과 관련이 있는 영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또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만한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제 영상을 틀었더니 관련 동영상에 또다시 제 영상이 뜹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제 영상을 누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썸네일이 제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눈에 띄지 않는다면 아무리 같은 유튜버가 올리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누를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썸네일이에요. 자, 다음에 썸네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관련 동영상, 추천 동영상 자, 추천 동영상은 로그인을 했을 때 평상시에 이 독자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 제가 평상시에 관심 있는 이런 영상들이 떠 있는 게 바로 추천 동영상입니다. 그러나 로그인을 안 했는데 지금 로그아웃 돼 있는 상태죠.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은 보통의 인기 동영상이에요. 413, 45만 42만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동영상 앞에 것은 제가 평상시에 보는 것과 관련된 영상이고요. 뒤에는 인기가 있을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기 유튜버가 되려면 첫 번째 관련 동영상 그리고 추천 동영상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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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챙긴다면 여러분의 영상도 반드시 추천 동영상과 관련 동영상에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노출 비결을첫 번째 자, 조회수를 높이려면 일단은 인기 있는 장르여야 돼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있는 장르 먹방, 남녀관계, 뷰티, 동물, 브이로그 등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관심있고 아니면 재밌어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이건 제가 즐겨보는 구도쉘리라는 유튜버의 채널인데요 자, 이 유튜버의 채널은 영상의 편집 편집이나 또 여러가지 퀄리티나 이런 것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회수가 보면 거의 100만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은 제가 왜 보냐면 그냥 재밌어요. 우리 오락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너무 이 구도젤리가 솔직하고 재밌게 영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휴식, 오락 이런 의미로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 정말 이 구도젤리에 시간이 없어서 핵불닭 면두개만 먹었다고요. 이 용어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많은 연예인들이 또 패러디도 했고 자이 영상은 재미있고 또 즐거운 그런 영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TV를 볼때 커다란 어떤 도움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힐링하기 위해서 보는 오락 프로그램과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도젤리처럼 입담이 좋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을 힘들다면 사실은 이 브이로그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인기 있는 장르는 어떤 난관이 있냐면 바로 치열한 경쟁이에요. 아 그게 인기 있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르를 좁혀서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요 분야만큼은 여러분이 최고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유튜버로 월 1억을 벌까요? 그것은 장르를 좁혔기 때문이에요. 절세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다 절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세라는 키워드는 이미 많은 인기 유튜버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증여세, 상속세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절세를 따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절세에 있어서는 저만큼 전문성을 가진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제가 법인 돈 가져오기라는 키워드를 쳐봤어요. 자, 1위가 법인돈 가져오기 첫 단추가 중요하다. 까칠한 회계사님. 2위가 법인돈 10억 개인화할 때 6.7% 세금만 내고 가져오는 거. 3위, 밤송이 회계사님. 4위는 제 재생 목록. 5위, 제 거. 법인돈 개인화할 때 30일만에 세금 3억 줄이는 방법. 6위, 법인돈 세금 없이 갖고 오는 방법. 6개 중에 4개가 제 영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는 제가 경쟁력을 굉장히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바로 좋아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누군가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눌렀을까요? 왜냐하면 그 영상이 공감이 갔기 때문에요.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한테 너무 필요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높이는 두 번째는 바로 좋아요를 받는 건데 이 좋아요는 공감과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다면 좋아요가 많은 영상은 좋은 영상이라고 두 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인식을 합니다. 자, 조회수를 높이는 세번째입니다. 바로 너무나 중요한 시청시간. 자,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반드시 알림 설정을 해놓으셔야 됩니다.